주 예수님께서 쏟으신 피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성령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 되십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스되, 주께서 가라사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되,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해내는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해도, 죄를 이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성도들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기뻐하며 육체의 소욕에 복종하려는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께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범죄하기를 허락하시고 의롭고자 하는 자들에게 의롭게 되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수 있도록 창조주께서는 당신이 전부를 포기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면 죄를 이기고 부활 변화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른비로 임하시고 성도들은 성령의 첫 열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활 변화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함이 아니오 오직 덧립고자함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른 비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들 중에 늦은 비로까지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호 알자. 힘써 여와를 호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늦은 비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까지 모시는 이들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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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짐승과 싸울 두 증인들로 예표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쌓는 두감람나무와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14만 4천의 두 중인들은 항상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감람나무가 스스로 기름을 생산하여 등잔에 기름을 흘려내듯, 늦진 비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까지 모시는 두 중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끊임없이 금기름을 흘려내어 어둠을 밝힙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 왜?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감람나무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네,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발리운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지 아니라 하더라. 개명의 진실함이 증명되기 위해선 정하신 수의 순교 증인들의 수가 차야 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름비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부활 변화할 성령 하나님이 천일매들과 늦은 비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까지 모시고 부활 변화할 14만 4천의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천일매들의 수가 차면 마지막 나팔, 곧 일곱째 나팔이 울립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타시이로다 하니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부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부활 변화가 일어나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되면 피조물들의 자유의지가 완성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이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는 부활 변화입니다. 부활 변화를 살펴보기를 천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부활 변화를 통해 개명의 진실함, 곧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최종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부활 변화를 통해 주 예수님께 복종하는 피시물들이 자유의지가 완성되면 주 예수님께서는 땅으로까지 임하셔서 짐승 군대를 심판하시고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실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